먹방 유튜버 입짧은네님의 김선호 미담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. 입짧은네님은 방송 도중 놀라운 토요일 김선호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원래 먹방에서 본연인 얘기 잘 안하고 가끔씩 하는데 가끔이 오늘이 되겠다. 김선호가 두 번째 나왔던 때다. 처음에는 문근영 씨랑 나왔다. 그때는 신인이고 스태프들의 반응을 잘못 느꼈다. 지금과는 사뭇 달랐다. 줄 서서 사진 찍고 큰 라고 말하며 지난 일을 떠올리며 웃었습니다. 또한 제 기억이 맞다면 처음 나오셨을 때제 대기실에 먼저 와서 인사한 분이었던 것 같다 훈훈한 분 하이라고 덧붙이며 김선호의 인성을 높이 평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이렇게 김선호와 함께 방송했던 사람들과 스태프들 그리고 대학 동기들까지 김선호의 미담이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김선호의 광고와 영화도 다시 정상화가 될 분위기가 보여 김선호의 앞날이 긍정적으로 주목되는 상황입니다. 이상 이슈공감이었습니다.